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일본인 사주입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이 이분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괜찮은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은가 건강이나 향후 삶이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분석해달라 이렇게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주를 많이 풀어봤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저한테로 이렇게 의뢰를 한건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입니다. 갑자, 무진, 갑술, 개요입니다. 사주에서 일단 뭐냐면 재성, 여자를 상징해 준 글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재성기운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만 한번 지어보자. 갑자하고 묻자하고 개용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술, 갑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주하고 한번 이런 사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갑진, 만약에 술월에 있을 때 출월에 태어난 갑목. 진월에 태어난 갑목. 밑에는 진술 상충입니다. 모두 편재 해당이 됩니다. 편재, 편재, 편재, 편재. 사주에서 남자가 일지에서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 편재. 편제. 편재를 깔고 있는 경우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절대 치지 않습니다. 권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한테 치질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들이 더 강합니다. 본인은 강하게 누를 뿐이지, 누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구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편제인데도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간목이 간목을 갖고 있을 때 진월에 간목이 술월에 있다. 이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같은 편제인데도 차이는 엄청난다. 배우자 자리에 술월을 갖고 있다. 술을 갖고 있다. 같은, 같은 편제인데도 배우자 자리 밑에 편제인데도 얘가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술이라는 것은 조토에 해당이 된다 푸석푸석한 흙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배우자 자리에 푸석푸석한 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목이 뿌리 내리기 힘드니까 대부분 부부 갈등이 심합니다. 갑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라면 대부분이 아내와의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 심하다. 문제는 누가 있냐? 본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내를 누릅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문제는 이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해 자, 이런 경우하고, 갑진하고, 얘는 갑목이 편제를 갖고 있지만 진월입니다. 갑목이 진에 뿌리를 내기 리참 좋습니다.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편제를 깔고 있어도 갑진이 갑술에 비해서 훨씬 더 가정문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글 이야기 해줍니다. 여기는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이혼하지 않고 찌그락찌그락 해도 계속 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언제 이혼을 하냐 이것은 대혼을 놓고 보면 충분히 대혼과 세혼을 놓고 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 자리는 갑술 자체가 예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다. 그런데 건강은 누가 더 건강하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건강은 갑이 진월에 있을 때, 갑이 수월에 있을 때, 갑이 진월에 있을 때 수명이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내가 수명이 짧다 볼수 있고 여기는 본인이 수명이 길고 여기는 본인이 수명이 짧고 아내가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밑에서 진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밑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서로 갈등과 문제의 기운 자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가 일로 가는 거 하고 얘가 일로 가는 건 상충살이지만은 굉장히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인 것이 배우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는 상충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견뎌내고 참고 나가는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있다면 이 사주는 아내의 신음소리요 아내의 아픔소리고 여기는 본인의 신음소리고 아내는 어쨌든 견뎌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진술 삼충이 있는데, 간목을, 일갈 간목 태어났는데, 배우자 자리, 배우자가 누가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서 건강은 누가 더 좋지 않느냐?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죠.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위치에 따라서 담는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얼렁뚱땅 보면 은 전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갖고 볼때 배우자 자리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 준다. 이분은 지금 이걸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들어온 것은 이 사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주. 갑술 이렇게 나와 있고, 갑자 무진 이렇게 나옵니다. 무진. 그다음에 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절개 했습니다. 결혼해도 좋습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결혼해도 좋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갑술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이 간목이 뿌를 못 내린다. 이게 다른 여자에다. 그러나 다른 여자를 선택하다.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편제를 이렇게 양쪽에 깔고 있는 경우는 여자 문제는 분명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불구득 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아내의 글자에서 한숨을 쉬고 아픔을 겪으니까 아내가 골병 들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사주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주를 다시 한번 보자. 갑자, 무진, 갑술, 개유. 갑목을 갖고 있는데 자하고 진하고는 신자진, 자진 반합을 합니다. 반합. 반압. 그래도 반합을 하지만 수의 기운 자체가 왕성해졌다. 이게 보겠죠. 수의 기운 자체가. 그 다음에 유술. 유와 술이 되는 것은 얘는 방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합. 금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이겠죠. 금. 오행상 토지만 금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간목은 물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의 기운, 이 밑에를 다 통합을 해보니까 금과 수의 기운으로 사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 보니까 징월, 3월달 음력 3월인데 안에 를 닦아보니까 물이 많이 있고 금 자체는 주변에 바위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은이 감목 자체는 제대로 큰 나무로서 성장하기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왜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음지나무요 바위가 많으니까 휘어서 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큰 그릇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배우자 자리가 일단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좀 봐야 하는데, 다시 한번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신자진숙하지만, 이 예는 진이라는 글자는, 진은, 유라는 글자를 또 다시 얘가 갖고 들어옵니다. 육함으로써 일단 진속에는 반드시 유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 자체가 많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금, 토, 금수의 기운 자체가 많고 또 얘는 토지만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진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충이 되냐 안 되냐 얘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은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얘하고 합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하기는 없고, 얘는 이렇게 뭉쳐있고, 얘는 이렇게 있다. 그런데, 뭉쳐있고, 이렇게 뭉쳐있다. 그래서 이 간목 자체가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두번 살림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든지 결혼을 두번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주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대혼을 보자. 무토니까 기사로 이렇게 보겠지. 무기, 기사, 경우, 심리, 임신 이렇게 나오죠. 임신, 개유대운 자체는 8대운은 88, 28, 38, 48. 지금 임신대운에 있습니다. 갑자생이니까 84년생입니다. 임신대운에 있다. 자, 여기서 이 간목 자체는 아래를 보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수의 기운 자체가 많고, 이무토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개수가 무게 하부로서 일단 항상 얘를 묶어두고 힘을 못쓰게 하고 있으니, 또 묶어뜨를 당하고 있으니, 이 사료에서는 이무토가 힘이 조금 기본적으로 약하다. 얘를 의존하고 사는데 얘는 물로 변하고 있으니까, 얘가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건데, 얘가 파괴가 되거라 얘가 힘이 약할 때는 사주에 사주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38세에서 48세 임신 대원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의례가 들어오는 것은 뭐냐 결혼해도 좋습니까 저에게 보는 것이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건강은 어느 부분에서 깨지냐 조후가 되지 않을 때 깨집니다 조후 그러면 임신이 들어오죠. 큰 물줄기가 들어옵니다큰 물줄기가 물의 기운 자체가 많은데 물줄기가 촥 들어오고. 그러면 얘 감옥은 물 위에 뜨게 된다는 걸 이야기입니다. 물 위에 뜨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들을 때는 부모의 부모에게 들어오죠. 물 위에 뜨는 나무가 된다. 그런데 너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음진한도 되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식슨 상관 자체가, 식상 자체에서 상관이 수면과 건강을 상징해준다. 유일하게 이 속에 정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화. 정화가 있는데 얘가 늘 도와주고 있는 글자였는데, 도와주고 있는 글자인데 얘가 임신이 들어오면서 신 속에 있는 인수하고 암압을 하게 되는 거죠. 암압. 얘가 꺼지게 된다는 걸이야기해주겠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있느냐? 자, 이민년, 내년, 그 다음에 개묘년 갑진년, 불사년이 이렇게 나옵있죠 자, 여기서 보면 개묘년과갑진년에서 얘가 두름과 동시에 큰 문제를 유발시킨다. 자매 형사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화가 완전히 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위태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해도 그렇다. 그러면 뭐냐. 이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주다. 이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일단은 결혼은 반대입니다. 반대도 절대 반대고 지금은 뭐냐. 1년, 2년 더관망을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돌발수가 있다, 이걸 약해준다. 개미년 자체에서 묘가 들어오면서 이 있는 정화마저도 정화가 을목에 들어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습한 기운에 의해서 얘가 꺼지게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거에서 이 자체가 묘가 되면서 묘술 합을 하는데 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화가 꺼지기 때문에 정화가 꺼지는 전체가 암전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태도가 될 것이다. 지금은 건강할지언정 지금은 봐도 건강하지는 않, 않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 건강 겉은 건강할지 모르나 속은 많이 냉하고 골병들었다.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당장 이 사주도 병원 가봐야 할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묘년과 진년에서 이때서 가장 악재를 겪을 것이다. 얘에서 버티면 진이 와서 진술상충 대기 대비, 이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진이 두름움서 자영살 야너 지금 뭐하고 있어? 상충살 때려줘야 하는데 너 무슨 연애짓 하고 있어? 얘가 와서 얘를 핸드링 해주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술 자체에서 다시 이때가 진술상충 반발하니까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두 애가 굉장히 위태하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달이냐? 묘월에서도 일단 진월에서 당연히 어느 달이냐? 그냥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느 달을 찾아서 어느 시기에 가장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묘에서 들으면 진 자체가 들은 진월, 묘월 자체, 이것이 가장 이 사전은 상반기 중에는 악재일 것이다. 제 양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3월달 이 자체가 굉장히 3월달, 4월달 자체가 굉장히 양적으로 좋지 않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이걸 넘기고 나와도, 이걸 넘기고 나와도 6월달, 월이 되면은 이 사주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할 수있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경량, 좋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해도, 재물을 갖고 있다면 저는 반대다. 결혼은 반대다.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때는 이갑술이이갑술이 이 갑술이 안에 한 응어리 가슴 아래로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결혼하고 한을 지니게 된다. 한을 지니게 해야 되니까 큰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에 대한 것은 반대한 표를 던집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상충이 있었는데 이게 이 태어난 달에 의해서 간목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선명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